여기는 전남 보성에 있는 등량 미니 골프장이에요 여기는 8개 홀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최대 전장이 무려 180m나 되는 긴 그런 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여기는 과연 어떨지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전에 빨리 빨리 코스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은 30, 그리고 티박스 매트. 깔끔해요. 지금, 비도 오고, 지금 살짝 낙엽이 좀 많이 떨어질 시즌이라서, 어 지금 티박스가 이렇지. 공을 칠수 있는 매트는 깔끔한 편입니다. 어 경사는 없고요. 평지성이에요. 비 귀신인데, 제가. 비에, 비를 몰고 다니는 케이스라서. 오늘도, 분명히 내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오늘. 그리는 지금 날씨 때문에 조금 감안해주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는 이렇게 조금 수리지 같이 수리를 해야 할곳이좀 보이긴 하네요. 이 상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엣지는 깔끔한 편이다. 여기는 요금이 주중 주말 다 똑같이 18,000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평일에는 1인 플레이가 가능한데 주말에는 2인부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번 오른 티박스가 원래 저쪽 뒤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봐도 공사 중이죠? 그래서 이뒤쪽의 티박스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앞쪽에 여기 티박스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리는 딱 봐도 얼마 안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어, 긴거리 3번홀은 170m네요. 3번홀은 170인데, 아! 저기 있다! 저기 보이세요? 혹시? 어, 여기가 뒷대에요 지금 중간에 해자드도 있는 것 같고. 음, 전장이 꽤 되네. 100, 170. 이렇게 앞쪽에는, 티박스 앞쪽은 어, 평지성이고, 티박스만 조금 위에 있어서 내리막으로 보이긴 하는데, 앞에는 해저드가 있어요 어, 해저드까지는 7,80m도 안돼 보여요 그래서 해저드를 과감하게 넘겨서 예, 티셔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드라이버를 제외한 다른 클럽은 사용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리에 맞게 본인 클럽, 그본인 거리에 맞춰서 클럽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여유롭기도 하고 여기가 주변이다 윙가나 이런 게 아니라 산이라서 알마게좀 쳐도 될거 같긴 한데, 뭐안 음, 된다고 하니, 룰을 지켜야 하긴 하겠죠? 어쨌든, 해저드 저 끝까지의 거리를 일단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해저드 넘기는 뭐 게하 하는... 최대 몇 마리? 120, 1 3 0까 아, 100, 120 정도? 한 110? 아니, 조금 아니, 한1 0 0 m 만돼도 되겠다. 이게 해저든데요. 음, 1 0 0 m 캐리로 1 0 0 m 만 보셔도 충분히 해저드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저드 건너서는 해저드 넘겨 건너 넘기 때문에. 한다은 뭐 방향을 하거나 이때만 보고 혜자들이랑 그 넘기면 상관없지 않습아다 네. 네. 이동라는 데가 경사가 많고든요스는 경사가 네.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4번으로 81m예요 81m이고 살짝 오르막 경사가 있네요 여기서 봤을 때 탭박스 기준에서 그대로 매트 방향대로 티샷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티박스에서 이게 티박스에서 봤을 때 좌에서 우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 올라서 와 보니까 우에서 좌로 흐르는 경사네요. 우핀이에요. 근데 티박스에서 어디쓸수를 쓰면 상당히 핀이 좌측에 꽂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형이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치는 게그 어, 티박스 매트 방향대로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딱 상태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공치는 공간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지형이다 보니까 조금 경사가 오르막 내리막이 좀 다이나믹합니다 이게 내리막이고요 이렇게 언덕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언덕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가 예전에 녹차밭이었을 확률이 좀, 어,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녹차밭 보면 이런 식으로 언덕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약간 농업하는 그런 밭 같기도 하네. 아 어, 그린 상태는, 그린 상태는 보시다시피, 소스에요, 소스. 또 나왔어. 뮤지파슬리또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가장 긴 홀이 나왔어요. 여기, 어, 6번 홀, 180m 홀이고요. 드라이버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은 제외하고, 어, 샷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용객들 보니까 여성분들은 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 조금 그래도 공간이 좀 있어서, 그래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공소리가 막 나무 막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고무티가 이렇게 헷갈려 있네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쳐도 된다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호는 180m 자, 호는 루스는 어우 상당히 넓은데요 앞에 나무가 되게 크게 좀 많아서 티박스 앞쪽은 되게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헉! 빗줄이 갑자기 찌지네 아, 어, 그리고 지금 깃대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깃대 어, 킷대 보여드릴게요. 깃대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네, 깃대가 저기 그래도 정면에 잘 보이기 때문에 잘만 샷을 하시면 크게 그렇게 어려운 홀름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차밭처럼 정말 이렇게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 언덕을 이용해서 브로치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별로 저 브로치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무 앞쪽에 오셔서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100m 이상의 거리를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사는 오르막입니다. 6번으로는 그린이라고 할수 없어. 7번을 91m예요. 티박가 그래도 뭐 초이스라는 건가? 원투수리퍼 그리고 이렇게 앞에도 있어요. 근데 얘는 못 쓰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근데 진짜 넓은 거는 진짜 짱이다. 되게 넓고 코스가 내리막이었다가 되게 급격한 내리막 경사가 한번쫙 있고요. 그리고 그린 근처 한 30-40m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요 강사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있고 7번을 그린은 6번부터 약간 그린이 좀 그르네요 <웃음> 자 여기는 8번이 마지막 인거 아시죠? 8번이 마지막 코입니다 코스는 여기는 비교적 평지예요 다른 홀에 비해서 조금 좁지만 그래도 여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도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돌아보셨는데요 음, 되게 자연스러운 코스 설계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8번을 그린 상태도 조금 아쉽긴 해요 어, 여기는 장이 상당히 길고 18,000원이라는 요로 그래도 드라이버 여성분들은 이제 드라이버까지 모두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고 있 페어웨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넓고 길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린이랑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도 이용객들이 많은 이유는 싸기도 싸고. 제가 마음껏 여러가지 클럽을 다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애용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잔디 컨디션은 그린 컨디션에 비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쁜 그런 컨디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연습하실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충분한 그런 컨디션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린 상태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거. 그래도 뭐 가격이랑 이런 걸다 따진다면 그래도 그렇게 나쁜 어 이렇게 파츠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습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일단 뭐 머리 올리기 전에 뭐 드라이브도 마음껏 칠수 있고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파스리장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1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주말에는 2인부터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그것 또한 되게 좋은 장점 같아요. 평일에 혼자 이렇게 어 연습하러 슬슬 나오셔서 운동 삼아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그러기에는 되게 좋은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